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응. 댓글을 남겨주셨어 응? 응 어. 와! 뭐? 신난다! 너무 신기하지? 엄마 읽어줄게 잠깐만 구독 벌써 했어요 써져있어 그래? 구독했어? 어나 텔레비전 안 나왔는데? 유튜브에 엄마가 찍어서 올렸거든 그랬더니 어. 구독을 했대 구독하고 좋아요 꽝꽝 했대 <웃음> <웃음> 어? 어떤 분께서 어.. 신블리 심블리라는 동생이 응. 해리 언니 핫도그 먹다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아도 여전히 예뻐요. 뭐래도 예뻐요. 응, 사랑해. 어 사랑해요, 해리 언니 그러네. 응, 엄마 좀 그렇게 말하네. 어. 오 신기하다. 핫도그, 핫도그 먹다가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는 걸 봤나봐. 엄마 잘났어, 이거. <웃음> 엄마 가 실수했어. 근데 그래도 예쁘대. 뭐 해도 다 예쁘대. 그래? 응 착한 아이다 정말 그치? 응 어,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그리고 하리티비 영상 채널을 빨리 검색하면 하리티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더 맨날 꾹꾹 눌러주면 제가 채널로 선물해드립니다. <웃음> 무슨 선물을 말했안녕요 <웃음> <했어요>. <웃음> 어헬리티비라고 붙여서 해리 이름 안 알아봐 응 음, 맞아 헬리티비라고 맞아. 붙여서 다행이다 응 음. 이름 붙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웃음> 네응먹은 음, 것만 응 음. 이렇게 음. 하려고 했는데 음. <웃음> 말한 거 엄마한테 말한 거 딴다고 그랬는데 늦어서 이못 해버렸는데. <웃음> 국민 갔더러 찢었어? 진짜 안 찢었고? 어? 친구들아, 할아 많이 봐서 2020년에 크리티브 다시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꼭 참게 해줘야 돼. 친구들아, 많이 태연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마. 응? 아, 어? 응. 태연 언니 만날 거야? 안녕. 아야, 이제 그만. 아까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응, <배> <tiene 튀김> <웃음> 울음투, 어머, 어머, 그래 그래, 어머, 어머, 응, 너 그러면 어떡해 오니 지금? 무시죠. 응? 무시죠. <웃음> 왜? 빨리 잘라줘 나좀 잘라줄게 너 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어서 싫다고? 이놈 아저씨 이놈 아저씨 어, 데리러 온대 전화해볼게 어서 미안하다고 말해 언니 보고 말해야지 그니 안고 안아야지. 아 눈만 서못하겠어 아? 어, 응. 뽀뽀도 하고 미안하다 사과야지 이게 어, 뭐야? <웃음> 때리면 혼나. 응. 상태가 이러지 맨날. 래왜 일지? 아. 리쟁이지 <웃음> 아주 이것 저것 알지 그냥. 궁금하 아, 응. 엄마 온. 응. 아등뽀뽀등뽀 응. 등 뽀뽀하세요. 등 저기 벽에 붙이세요. 응.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말고 등, 응. 등이랑 등 벽이랑 뽀뽀하라고 응.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등이 등에 붙여 여기 등에 붙여 아, 아니. 자 이렇게 봐봐 어느새 이렇게 붙여 아! 뭐나 보니 해리는 사탕 요정이 확실함 진짜 사탕요정이라고 생각하나봐 <웃음> 대답해줘야 될것 같은데? 사탕 요, 진짜 사탕요정인지 말해달래 저는 사탕요정이 아니라 장애리라는어린이에요 사탕요정같이 사탕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망치 이렇게 시장같이 아, 제가 이 사탕 봉나틴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에 사탕이 있는 거 하나 꼽아서 콜레맛으로 정해서 먹었죠. 먹었죠. <웃음> 아, 그럼 사탕 요정이 아니었군요. 이제 솔직히 고백해. 사탕 요정 아니라고. 장일이라고. 아니야. <웃음> 사탕 요정도 아니에요. 전 저는 해리예요 헬로. 바이 슈미치. 마이 네임 이즈 해리. 마이 네임 이즈 해리. I am six years old. Today is a happy day. Sacrifice me. I love you. Goodbye. Goodbye. Goodbye. Konnichiwa. w a t a s h i w a heli d e Yoroshiku o n e i a i a s o n e g a i m a s u o n e g a i m a s u u t t a i h i i h i 봉지르? 이브 상쌈난 나도 혼자 있을거야 응. 아빠는 엄마랑아방당황한네 <웃음> <웃음> <빨리 먹네. 웃음> <웃음> 와, 진짜. 내가 할데지가 요즘 이쁜데 엄마한테 예뻐지라고금지지어 짐신 지지않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죠 지금, 지 엄마가 되게 예쁜데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엄마 예쁘다고 하는데, 내 진심을 엄마가 어떻게 받아주죠? 이런 건가요? 네. 엄마가 예쁜데, 엄마가 자기는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몰라> 음. 예뻐. <예쁘. 몰라> 응? 제일 잘 하시는 게 뭐예요? 예쁜 거요 뻔뻔한 게 제일 잘 하시는 거 같은데요? 뻔뻔함을 뻔뻔한 데요 <웃음>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집에 거울 없으세요? 집에 거울 있어요 거울 있는데도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신 있는 표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웃음> 그게 뭐야? 알았어, <웃음> 알았어. 어, 편집할게요. 자신있는 표정 해보실게요. <웃음> 그게 뭐예요? 너무 때문에 웃어라 포즈. 우와, 무슨 모, 모델 같으신데요? <웃음> 어머, 멈춰있어. 멈췄어. 멈춰 <웃음> 잘 어울린다고? 어, 잘 어울린다. 어 맞아. 아, 테리, 봐봐. 아이고, 이거 야. <웃음> <난장에 있으려면. 와. 웃음> 너무 이쁘시네요. 네. 테리씨. 야, 뭐야, 길에서. 테리야, 엄마, 봐봐. 테리야, 엄마, 봐봐. 네. 엄마, 가봐야지 네. <웃음> 아, <뭐야? 웃음> 뭐? 큰거아니야 아메오. 어? 아 <웃음> 매워? 안 매워? 아메오. 아메오. 아메오. 아메오. 아메오. 아메오. 아메오. 아메오. 아메아니고 좋다. 왜 뭐가 보자? You 어, 봐봐 <웃음> 핑크 공주님 여기 보세요 <웃음> 여기 여기 봐야지 스마일 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를> 그려? <웃음> 오리 오리? 어. 응 오리를 그린다고? 응 <웃음> 누가? 핫코이핫코이가응핫코이가 음, 한콩이. 음. 오리를 그린다고? 응 <웃음> 무슨 소리야? 학공이는 하트도 먹고. 하트를 먹어? 먹어? 좋아해. 예. 진짜. <웃음> <후후. 이걸? 웃음> <concerts> <웃음> <웃음> 이거 김이랑 같이 먹고. 너 나는 이안 이거 인형으어 나는 김치 좋아해. 맛있짜하이는 아, 하이, 김치 맛있어. 밥이랑 김치 먹어야 돼. 밥이랑 김치 하나도 안 매고 맛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일까? 어? 동해소리 음. 이거 무슨 맛이야? 어... 맛있어? 응. 할롱할롱은맛있다할롱맛있다할롱은맛있다 아까 무섭다고 했는데 귀여워? 응 마지막 하나 더?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끝! 나머지는 엄마 거. 아니야 나머지는 엄마 거. 응, 나나 먹으면 해먹게 혜연이가 지금 다 먹었잖아 응, 응. 응. <웃음> 눈을 왜 가오? 응? 아니야 그만 응, 응, 응. 한번만 응? 응. 그러면 귀여운, 귀여운 짓 해봐 야옹이 응, <웃음> 안 귀여운데? <안> 귀여운다. <웃음> <맛있죠? 웃음> <웃음> 땅콩이가 먹고 싶나봐 이리야. 땅콩이가 먹고 싶나봐. 줄 거야, 안줄 거야. <웃음>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맞아? 바나나 그게 끝이었는데. 바나나 바나 바나나 바나나 먹을 거야. 바나나 바나 바나나 먹을 거야. 바나나 바나 바나나 바 엄마, 거야 아빠, 거야아빠거야 아빠 거야. 응? 마공이 안돼 고마워. 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알았어 고마워. 고마운거 맞아? <웃음> 또이도여기 먹어 응 알았어 얘좀정 음. <웃음> 왔다 마시다 사과먹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엄마 뭐야! <웃음> 엄마 뭐야! 혜린이 이따가? 응 <웃음> 여기서 주세요. 주세요. <웃음> 뭐지? 손으로 방어하고? <웃음> 다혜리 거라는 건가? 마늘 같이 생겼다. 마아 응. 손자는안 먹을래. 응, 삐 응? 어때? 매워. 매워? 맑다. 맛있다. 어, 씨는 것도 있네. 응. 씨 있는 것도 있다. 응? 씨 있는 것도 있어. 응. 씨 응. 없네. 씨 없어? 응. 완엔 괜찮나일 것같은데 응. 이거 안 내. 음. 맛있다. 응. 더, 맛있다. 먹을, 더 먹을까? 더 응. 먹을까? 고마워.